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어차피 앞에 준비된 영상 보고 왔고,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최상급 그래픽 카드, 진짜 대장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성조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저 상급 정도 가면은, 3080 이상급 정도 되면, 쿨링 문제되는 놈 없는데, 그냥 싼거 쓰면 안 되나요?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어, 100만원 이상 되는 그래픽카살 때는 사실 10만원 더 주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거 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외형적인 취향이나 소음 아니면 쿨링 성능 이런 거 말이죠 그 남들보다 조금이나 높은 성능의 제품 아니면 은 나는 그 중에 제일 조용한 제품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웃긴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남길 겁니다 케이사전에 어느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 은 추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마다 다 하는 말이 달라요 누구는 슈프림 사라 누구는 어마 사라 누구는 스틱 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아니씨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여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내 취향 깔아서 살게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제가 수치로 만들어 왔어요 성능 소음 온도 물론 이 중에서 성능은 뽑기운이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참조하는 정도만 쓰시고요 하지만 소음하고 온도는 거의 이거랑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부분 리뷰어들은 이런 여러 제품을 뭉쳐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리뷰를 할때브랜드사의입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기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같이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사 제품이 이 브랜드 제품보다 구리면은 결국은 돈 주고 광고했는데 어? 역효과 올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애초에 돈 주고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웃음> 여러분한테 이렇게 브랜드사의 입김 없이 순수 비교 영상 4개 뭉쳐놓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영상 볼수 없어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저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너무 과장했나? 좋아요 좀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 성조님 어우 표 어, 야, 이거 시각적으로 보기 좋네요 아, 네. 제가 요번에 좀 표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파라미터 육각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저것만 봐도 한눈에 보일텐데요 그래도 수치 한번 같이 보죠 어? 송주님이상 하나 있는데요 뭐요? 아, e m 텍 블랙 에디션 이거 학급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삼각갈 필요가 있나? 학급하고 얼마나 차이나는데? 라고 물어보시길래 평균적인 학급 제품 블랙 에디션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자 있잖아요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수치를 보죠 어, 분화세에 칠해놓은 것은 성능평가를 한 건데요 분화세에 칠해놓은 게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Shadow of Tomb i d e r 에서는스틱 i 스 어마 디비전에서는 스틱스토트라 삼국전에서는 어마 오버워치에서는 어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 평균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은 어마였어요 어마하고 스틱 i 스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났어요 거의 차이 안났는데 그 1프레임 차이 채차이 안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어마가 높았다라고 볼게요 온도는요? 온도는 어마 디비전도 어마 토터와 성우지도 어마 오버워치도 어마 OCCT에서도 어마해서 어마가 온도가 제일 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착하네요 음. 여기서 어익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1도 정도씩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어이기도 어마든 온도는 이 상급제품 4개 중에서 제일 착하다 보시면 됩니다 소음은요? 소음은 슈프림입니다 근데 슈프림 보면 온도가 좀 높게 찍혀있을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태클 걸거야 아성주님 저거 혹시 저소음 모드로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일단 기본 세팅이 저소음 모드로 돼있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기본 세팅으로 돌렸어요 이건 게이밍으로 돌리면 뭐좀달라질것 같은데요? 맞아요 소음이 한 3dB 증가하고 온도가 6도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의 장점이 슈프림 장점 뭡니까? 저소음인데 저소음을 포기하게 돼요 그냥 다른 상급 제품하고 소음이 별 차이가 안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대신 그냥 온도가 이어마만큼잘 잡히겠지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슈프림은 어지간해서는 온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냥 저소음 모드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슈프림 사신분 대부분 조용하다는 소리 듣고 사시는 거잖아요 여튼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조용한 제품 이 게이밍 펭귄 소음이 가장 낮았던 제품은 슈프림입니다 두말 나위할거 없이 다른 거랑 2 D 10회 가까지 차이 나니까 제일 조용하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터프. 터프는 이거랑 소음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면 0.5dB 낮게 나와요. 어, 그러면 나머지 상급은요. 어, 이거, 스트릭스하고 FTW3가 빛이 좀바았는데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스트릭스랑 FTW3가 같은 상급끼리 비교해서 좀 부족해 보이는 거지. 보셔피 성능이 상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급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뭐, 6프레임 차이 나든지, 뭐, 4프레임 차이 나든지, 어쨌든 차이가 있어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FDW3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스틱스는 확실히 상급답게 하위 기종보다 한 2도 낮고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왜? 그래픽카드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스틱스가 <웃음>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저평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기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봐야 될 거는 기본적인 블랙 에디션 기판 봅시다 이게 레퍼런스 기반 디자인이거든요. 뭐, 조텍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펠리거 제품 대부분이나 갤럭시나 요요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8 플러스 군데요. 총, 총 17페이지에 아마 3개 정도가 비디오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14개는 코에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빨 빠진 듯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상공구0 기판은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상공구은 비디오 메모리가 좀더 많기 때문에 저비 있는 부분이 차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걸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기판이 이렇게 작겠죠? 근데, 자, 그다음뭘 볼까요? 스틱스 한번 보죠. 스틱스를 딱 보면은, 얘는, 아, 돈좀 받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훨씬 오미조밀라죠 전원부가. 특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모스펫인데요이모스펫 용량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블랙에디션보다, 1 0 a 어 높은 등급이었어요 조금 더 좋은 거 씁니다. 모스펫을 근데다가, 뭐, SP캡이나 아니면 실장형 캔 타입의, 어, 나름 고급 캐피시터에요. 솔리드캡이나, 뭐, 이런 걸다 섞어 쓰고 있고요 일부 탄탈캡도 보이네요. 캐피시터도 품질이 높은 걸 쓴다는 겁니다. 이게 좀 비싸거든요? 요 SP캡이나 탄탈캡이. 그걸 많이 쓰고 있죠. 일단, 전원부 개수도 많고, 모스펫도 더 좋은 거 썼고, 어, 캐피시터도 괜찮은 거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전원부 전체적으로, 아, 진짜 고급 제품처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고급제품 한번 보죠. FTW3 FTW3도 사실 잘 짜놨어요. 보시면은 전원부 페이지 숫자는 동일합니다. 22페이지 아까 받는거랑 맞죠? 13개, 1개 8개니까 총 22페이지 동일해요. 어... 여기도 탄탈캡 뭐 일부 쓰긴 했는데 몇개 안썼죠. SP캡 또몇개안 썼네요. 대부분 솔리드캡으로 떼었는데. 이 솔리드캡이 비교적 아까 얘기했던 SP나 탄타캡 보다는 조금 저렴한 제품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다고 이게 못쓸정도안해요 용량은 좀더 크다는 장점도 따로 있긴 해요. 뭐, 어쨌든, 그, 모스펫 숫자랑, 음, 출력량을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스펫이 제일 중요하니까, 캡은 넘어가고. 일단, 10A 정도 낮은 등급의 걸 썼어요. 그러면 그게 구린 거예요? 아니요. NCP-302150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50A급인데 그게 대부분 3080Ti에 널리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거를 썼고요. 근데 개수는 22개로 아까 17개짜리 레퍼런스보다는 무려 5개나 더쓴 거예요. 나름 빵빵히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FTW3는 보통 개조바이오 쓰면 오버가 잘 된다고 하죠. 음, 잘 짜여진 상급 기판이에요. 저것도. 자, 그 다음 그다음 뭐 볼까요? 어, 슈프리만 볼게요. 슈프림은 9개 플러스 11개 20개입니다 아 개수가 좀 줄었죠 아까 앞에 두개는 22개씩인데 그럼 이제 모스펫은뭐 썼는데요 똑같은 거 썼어요 NCP-302150 썼고요 5 0어급 그거 썼기 때문에 음 일단 그래도 얘는 아까 그 하급 블랙 에디션보다는 분명히 전원부가 보강되긴 했어요 3페이지 3페이지 보강돼 있고 탄탈캡은 은근히 많이 썼네요 탄탈캡하고 SP캡하고 솔리드캡을 섞어 썼습니다 솔리드캡이 아쉽게도 실장형 캡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품질상 문제는 없는 등급의 걸 썼습니다 어 대체적 얘기했을 때는 FTW3나 어 스틱스보다는 한 반수 아래 아니면 한수 아래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하급 제품보다는 좀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러스 마트, 마스터는요 마스터라 어러스 마스터랑 어러스 익스트림은 아마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 확인했을 때 슈프림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20페이지에요 2페이지 빠졌죠. 뭐랑? 스테이스랑 FTWS랑 비교했을 때는 2페이지 빠졌고, 그리고 슈프레랑 비교했을 때는 동등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얘 같은 경우도, 탄탈이랑 SP캡이랑 솔리드캡을 섞어 쓰는 것 같네요. 일부 실장형 솔리드캡을 쓰는 것 같고요. 전원, 전원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어, 슈프레고 비슷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일단 상급 제품들은, 분명히 이 하급 제품인 블랙에이션 보다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좀 여유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캡도 좋은 거 썼고요. 어, 이 상급 제품 중에서도 또 전원부가 특, 별하게 좋은 놈 있죠. 스틱스가 딴 애들보다 좀더 고급진 소자들 사용했어요. 약간 더 비싼 제품들.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전원부 기판 디자인은 분명히 좀더 고급의, 고품질의 그 소자들 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수명적으로 긴다든지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오버가 잘 된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라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네들각 장점을 적어놨거든요. 일단 어로스 마스터는 평균적으로 높은 성능 제가 다양하게 만져봤는데 슈프림하고 스트릭스는 좀 편차가 커요. 그좀 성능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어로스 마스터나 어로스 이스트림은 그 편차가 별로 안나요. 대부분 2000클럭 그냥 찍어요.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어로스마스터가 보통 높습니다 딴 애들보다 높아요 슈프림은 확실하게 다른 제품보다 낮은 소음력 저소음 제품이나 불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음, 그걸 보여주고요 어, FTW3는 AS쪽에서 EMT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그리고 좀 AS가 아무래도 <웃음> 편한 어, 그런 제품이나 보면 되겠고 거기에 FTW3는 상급 제품 중에서는 비교적 좀싼 포지션에 들어가요 다른 제품보다 5만 원, 10만 원 싸요. 그 스틱스는 뭐다? 아, 조금 비싸긴 한데 확실히 고품질의 전원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급 제품보다는 게이밍 온도나 평균 프레임이 좀잘 나오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AS 평가도 한 평균적이고요. 그래서 어, AS 평가는 좀주관적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을 빼고는 여러분이 어존의 이제 수치화돼서 구경을 할수 있는 거죠. 제일 조용한 제품보다 슈퍼입니다. 제일 성능 좋은 제품? 어로스 마스터나 어로스 익스트림일거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하나 뭐 나무랄데 없는 제품 스틱스라고 보면 되겠죠 AS 평균 뭐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해 어, 전원부는 가장 고품질 그리고 그 상급제품다운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저게임 성능을 보여준 제품 다만 <웃음> 스틱스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상급제품치고는 약간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그게 단점이될수 있겠죠 FTW3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AS 가격 뭐 이런거요 하여튼 이런거 봤을때 하급대비 상급의 이유는 다들 있는거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항목보고 고르시면 되는거예요 방금 얘기한 장점 들어서요 그게 지금 봤을때 어떤 느낌이에요 모든 면에서 1등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두가지 항목정도는 1등이 너무 있네요 어, 그렇죠 두가지 항목 1등 뭡니까? 게임하고 온도 잘잡는두 가지 항목에서 1등은 어로, 어로스 익스트롬이나 아니면 어로스 마스터일 겁니다 어, MSI는 아쉽게도 한 가지 항목 정도만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음 정도만 1등이고요 FTW3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에서 1등이겠네요 가격 가고 AS 그리고 스틱스는 전원 부품질 안 보이는 쪽이긴 하지만 어, 그게 1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밑에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그래프 한번 보죠 일단 이 n t 블랙 에디션도 전원부 빼고는 아이고 뭐 품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전원부는 사실 그잘 돌아가기만 하면 3년 동안 그러면 은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레퍼런스 기반을 해도 점수를 많이 깎진 않아요 원래 이거 가지고 점수 제대로 깎나가면 요안이푹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안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거 블랙 에디션만 돼도 뭐 딱히 문제없이 잘 쓰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뭐 볼까요? 어로스 한번 봅시다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AS 점수를 좀 많이 깎았어요 솔직히 딱깎 놓고 얘기합시다 CS 이노베이션에서 기가바이트 AS 하는 거잘 해줍니까? 아니죠 사실 1점 쭉까말까 고민하다가 2점이라준 거예요 5점 만점에 그래서 그 점수만 좀 깎였고요 온도나 성능적으로는 거의 최상위 제품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 조용하진 않습니다 조용하진 않은데 사실 50dB 이하면 은 그래도 그럭저럭 들어줄만한 소음이기 때문에 47dB이라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원부도 상급제품만큼 확실히 빵빵이 들어갈 거 가격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좀 까먹고 AS가 제일 크게 까먹었네요 슈프림은요 슈프림은 소음에서 많죠 성능적인 면도 크게 나무랄 거없고 가격적인 면도 상급치곤좀저렴하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전원부도 뭐 나쁘지 않고요 다만 온도랑 AS점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어서 거의 네모호도 했죠 <웃음> 직사각형 됐습니다 그럼, 누가 티클 걸수 있을 거야? 송조님, 이거, 그, 게이밍 모드로 하면은, 온도, 이거 좀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지? 대신 소음에서 까지겠지. 그러면 자기 장점을 포기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저소음 컨셉으로. 그 다음에, 에브가가 한번 볼게요. 에브가가, 에브가가, 사실, 온도 빼고는, 평균 점수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소음, 뭐, 전원부, AS, 가격, 성능. 온도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다만, 다소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상급 제품치고는 온도가 좀 높은 거 맞지 뭐 지금 완전 저소음 컨셉 잡고 있는 슈프림하고도 온도가 비슷하니까요 거기 좀 아쉬워요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 가격하고 소음에서 점수을좀 깎아 먹네요 AS는 사실 뭐 평균치만큼 해요 그리고 전원부가 제일 빵빵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 편이야 온도도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소음하고 가격이 좀 깎아 먹습니다 조금만 더 저렴하게 팔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에는 이제 다른 상급 제품보다는 그래도 몇만이나만 비싸기 때문에 가격에서 점수 좀 깎아먹었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50dB 이하면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급치고는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점수 깎아먹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 그래서 한눈에 자기 특징이 드러날 거예요. 요 진짜 요 육각형 그래프만 싹 봐도 여러분 생각처럼 고를 수 있겠죠. 어때요?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어요? <웃음> 사실 영상으로 보면은 뭐 이거 15분짜리 뭐 별거 아닌 영상인데 이거 테스트하는 데는 보통 한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80 Ti 등급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똑같은 슈프림이나 아니 뭐 똑같은 어로스 마스터면은 70을 사든 70 t i 사든 90을 사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걸 참조해 주셔서 자기 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